와! 하 에잉 더 좋잖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인어봉주입니다 밤에 온 만큼 인어봉주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이 언박싱을 하려고 또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다리가 지금 조금 애매해 위험해 위험해 뒤집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감같이도 안. 아 아씨 괜찮아요 여러분 강원도 아니고요 밤입니다 야에서 하는 언박싱입니다 여러분 좀더 올라갈까? 여기도 안되겠어 어여기괜찮네여기괜찮네 여기 다시 옮겼어요 여러분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박싱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이후공 여러분 애니메이터스 컬렉션 리더 이거 이거 언박.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언박싱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얼굴이 같이 나올 수가 없네. 좀 좋니?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아씨, 애매해, 자리가. 아 해, 자, 여기서 이렇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짜띠롱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어디다 놔야 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뭐야? 아, 여기가 앞이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와우! 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 이렇게, 이렇게. 플라운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야? 마이 스파이지 뭐뭐 아무튼 요런거 요렇게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울 불가사리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디테일 샷! 디테일 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서 개봉기는 했지만 여기 조금 파도가 좀 세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여러분께 디테일 예쁜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다 집어넣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구 죽겠다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 모습을 이렇게 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뒤에를 여는 거래요. 이렇게 쫙 열어서 이렇게 보면 안에 네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조금 억울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귀엽거리 하지요? 자이이 논즈를 어디다 듣까요? 네. 이거는 이제 배에 있던 그 장식품인가봐요, 여러분. 이 장식품 그리고 이거는 바다. 얘는 세바스찬, 세바스찬 요 위에 해초 위에, 예. 그리고 플라운더. 플라운더. 디라더는이농주 옆에. 야, 뮤직비디오고 나발이고 이거는 누구 잠자리야? 이농주 잠자리인가? 여기 조개 침대가 있습니다. 조개 침대는 여기 위에. 네, 물고기 있단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네, 불가사리 불가사리 옆에 오케이, 귀여워. 응, 귀여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인어공주 세트에 여러분 다 아, 어때요 좀더 이쁜 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고장 다 노래. 바닷물도 들어가고 갖고 작동도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개봉기를 광에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 안녕. 망망.